마지막 주막 맞아요? 음. 이 강과 이 마을과 그리고 푸른 하늘, 산이 쫙 보이면서 활을 잘 쏘는 선수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에요. 호에 너무 들지 말고. 네. 잠시만, 저기 가서 정신이 없더라고 <웃음> 어? 저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. <웃음> 저희가 지금 이벤트로 20발 중에 6발을 싸가지고 점수가 제일 높게 나오신 1등, 2등, 3등 하신 분들한테 1등은 치킨 교환 쿠폰 리문 베스킨 벤 3등은 스타벅스 커피 저 참여도 되는 거예요? 아, 참여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꼭 1등에서 치킨 25,000원짜리 교환권 받아내겠습니다 도전 랭킹전 이십일 년몇월 며칠이죠? 1월 11일 아... 페페르 데이 네. 어, 네. 페페 네. 네. 받으셨어요? 아저못 받았어요 못 네. 아이고 받으세요 아 네. 참, 아니, 저도 못 받았어요 안타깝네요 둘다 아아... 아 아니, 괜찮아요 어요 51점 5점이요네 아... 너무 낮다 우리 샵한번 하면 안 되나요? 2대2 음료쓴 내기 포르쉐 스포츠카 이런 거 내기 할수있나아 1학기 팀이잖아요 네, 예, 둘이 팀이죠 아 섞을까? 일들 누가 이거 다키워다 아니, 뭐 얼마나 키워놓으셨다고 뭐몇분 보셨다고 셨프 네? 공평하게 가르죠 말요 순서 누구부터 할지? 저희가 먼저 쓸게요 오. <웃음> 오, 역시 <웃음> 아니, 근데 지, 너무 이러다 지시면 어떡하시려고 <웃음> 너무 자신감이 너무 넘치신 것 같은데 아니, 이러다 지시면 어쩌려고 지릴리가 <웃음> <웃음> 없어 아, 수 이거 방해돼요? 방해? 네, 방해! 네. 네. 10점은 아니네요. 9점이네요. 할만한데요? 이게 뭐라고 있긴 데 오! 나이스! 딱그크 화이팅! 딱그크요 어? 뭐야? 어. 왜 10점이야? 어, 10점! 근데, 10점! 근데, 10점. <웃음> 아싸! 오. 나이스! 오. <웃음> 나이스! 이기겠다! 오케이. 자, 오케이. 긴장되시죠? 오케이. 자, 화이팅! 화이팅! 오! 오 진짜 잘자주세요 네, 저... <웃음> 아, 저도 칭찬 좀해줄수있으세요 <웃음> 여기 막 칭찬 되기자주 할... 네, 하 방심하면 안 돼요. 여기 방심하지 네. 말자. 한발 차이로 안 수도 있기 때문에. 어, 구정. 구정? 네. 아, 요 방심하면 안요 구정. <웃음> 아니 아까 그 자신감 어디 갔어요. 한 저희가 먼저 쏠게. <웃음> 나이스. 쉽죠. 가르쳐 주신 대로만 딱. 어 구정 구정. 어잘 쏜다 근데. 자, 저희 마지막 한 번. 마지막이에요? 주지 보시면 포기하지 마라. 포기하지 마라.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. 오케이. 네. <웃음> 알겠습니다. 제 10점 쏜 대죠. <웃음> 아 갑자기 뭐야 저거? 55, 55, 1, 2, 3, 4, 56이요. 56한점차이에요와 이겼다 이겼다. 이겼다. 아... 7점 안 썼으면. 아 저희가. 7점만 안 썼으면 8점만 썼어 <웃음> <나이> 동점인데. <미쳤어. 웃음> 너 야, 저희도 잘했어요 잘했어. 잘 잘한 어. 어. <웃음> 거 맞죠 저희? 아이. 아 진짜 사드릴게요 이거 다 사드릴게요. 아니, 아니, 괜찮아요. 아니 아니 진짜로. 아 약속은 약속이니까. <웃음> <웃음>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오, 와, 이렇게 된, 와, 신기하다. 아, 이거 활, 활이 다른 거구나. 오, 맞추셨어. 아, 아, 아 뭐야? 아, 이거 어떻게 맞췄어요 진짜? 꼬 맞았어! 꼬 맞았어! 맞았어! 해냈어 내가! 네, 성공했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배가 좀 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 여기는 단골 식당. 와, 어, 연예인 되게 많이 왔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는 주변에 오징어인가? 뭐지? 이거 주변에 이건 뭐예요? 오징어예요? 아니요, 막창이에요. 막창이요? 아, 아 맛있다. <웃음> 맛있다. 맛있다. <웃음> 아, 유명할 만하네. 이건 진짜 찐맛집이다. 야, 오징어도 맛있겠지? 간이 돼 있는 건데. 음, 음. 여러분들, 진짜 찐으로 와 있으니까, 예초 놓시면 여기 꼭 들리세요. 제가 보장합니다, 진짜로. 와, 다 맛있어. 오늘 어땠어? 저는 활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. 어, 나도 활쏘기가 나, 너무 재밌었어. 나중에는 진짜 나중에 가서 잘 썼어요, 그죠? 그니까, 어, 무튼 깜짝 놀랐어, 잘 써가지고. 어. 아난 내가 질줄 몰랐거든. <웃음> 아, 아, 내가 질. 지... 아니, 안 아니. 난, 나는 당연히 내가 이길 줄 알았어. 물론, 마지막에 내가 좀 봐주려고 칠장으로 쏘긴 했지만. <웃음> <웃음> 아무튼 오늘 여행은 진짜 좋은 경험 많이 했고요 예천에 또 놀러 오실 계획 있으시면 우리가 처음 했던 그런 활 체험 진짜 재밌으니까 꼭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마카오 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안녕 필승